네 안녕하세요. 어, 프레스텔라의 막내 그리고 베이스파트를 맡고 있는 보우리 라고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웃음> 프레스텔라의 <타입>, 마청. <마침. 웃음> <웃음> 네, 타컬피어로 활동하고 있는 대교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네죠 계신 분들께 어, 굉장히 달콤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디에 그래서 유림 씨가 예전부터 이 노래 를 굉장히 좋아했다고요. 해 저도 이제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늘 유림 씨의 연주와 함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돼서 저도 참 굉장히 어, 재밌고 떨리는 기분입니다. 저도 반주 누구의 반주를 해본다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무대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좋은 무대가 되기를 전해 보겠습니다 <웃음> 어, 사실 저희가 전문적인 연주를 하는 어, 그런 며지션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실수가 있거나 서툴 수 있는데 어, 귀엽게 <웃음> 수업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셔서 혹시나 하는 안전사고나 어, 그런 부분들에 조금만 유의해 주셔서 모두 어, 무사히 보면 즐기다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아 매우 떨리네요 네. <웃음> 사그날좋아하고 말하기 가해지어려워대는좀 완전 연락하지 않으면 그날이 멋있더라 편지를 쓸수 없게 작은 소리를 좋아 기뻐 지면 상처 보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없어. 가, 사실이지만. 새해에, 새해은새해처럼밀려 새해에, 어해에 새해에, 새해에, 새해에, 새해에, 새해에, 새해에, 새해에, 새해에, 해에서해에 새해에, 새해에, 새해에, 새해에, 새해에, 새 e 에새해 e e e e e 해 a 새해 o 새 never gonna leave me 약속 따윈 n l o n e